왕초보 영어회화교실 제 4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추리 패밀리, welcome back. 만약 저를 처음 보신다면 Welcome. I am Tommy and I am an English teacher. I am in Gimpo and I am very excited to se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요즘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어추리는 남녀노소 모두 이해하기 쉽게, 따라하기 쉽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는 왕초보 영어 교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왕초보 영어 교실에서는 영어 읽는 법, 파닉스, 알파벳, 단어의 조합, 불규칙, 긴 음절 자르기 등등 다양한 것을 다뤘고요. 왕초보 영어 회화 교실 1강에서는 영어로 자기 소개하기. 2강에서는 자신의 기분 감정 표현하기. 그리고 부정문 만들기, 인칭과 수, 3강에서는 전치사를 활용한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위치, 장소의 표현, there is 등의 표현들을 다뤄보았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 중 낯설거나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다시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희 채널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영어로 질문 만들기 그리고 다양한 질문의 종류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 끝부분에 영어 질문 시 매우 중요한 비법, 아무도 다루지 않는 매우 중요한 비법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드는 규칙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한국말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우리 한국말은 일반 문장, 평서문을 질문으로 어떻게 바꾸죠? 다로 끝나는 문장들을 우리가 뒤에 까 라는 단어로 바꾸기도 하죠. 반말어조인 뭐뭐해, 뭐뭐야 등에서는요. 뭐뭐해, 뭐뭐야 끝부분의 억양을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죠. 끝에 글씨를 바꾸든지 억양을 바꾸든지이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될 때는 그는 선생님입니까? 라고 바뀌죠.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고 영어 회화를 할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순입니다.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나시 동사의 뒤에 붙어야 한다는 것 강조드렸었잖아요. 문장의 의미를 찾을 때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단어가 주인공, 은, 는이 붙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어의 순서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질문을 만들 때 역시 이 어순에 의해 질문과 일반 문장이 구분됩니다. 우리 일반 문장은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인공이 있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는 주인공, 비동사, 주인공에 대한 보충설명 이세 가지의 순서로 연결됩니다. 만약 있습니다를 표현해도 마찬가지죠. 주인공, 비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in, on, at 같은 전치사, 그 뒤에 장소 등이 나왔죠. 이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위치가 변화됩니다. 이 주인공 뒤에서 문장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이 동사가 주인공보다 앞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순이 비동사, 주인공, 그 다음에 보충설명. 또는 전치사 장소, 이 순서로 변형되게 됩니다. 동사가 주인공보다 앞에 생기면 질문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가 주인공 앞에 있게 되면 질문이 된다. 이 규칙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거기 때문에 꼭,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생님입니다. He is a teacher. 이 문장을 우리가 질문으로 바꿔보면 요 여기서의 비동사인 is가 주인공인 he 보다 앞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is he a teacher?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they are at home. 그들은 집에 있어요. 를 질문으로 바꾸면 are they 보다 앞으로 나와서 are they at home? 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 여기 친숙한 얼굴이 하나 보이시죠? 제가 아마 요즘 제일 많이 찾아보는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그는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He is Mr. 백종원. 이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면 어 이분 백종원 선생님이세요? 라고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Is 가 he보다 앞으로 가서 Is he Mr. 백종원? 이라고 하면 되겠죠. 동사가 주인공보다 앞으로 나와서 질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Is h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니?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대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예 라면 yes 를할 거고요. 아니요 면은 no 를 하겠죠 뒤에 네 선생님 맞아요 라는 이제 표현으로 yes he is 를 하고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할 때는 no he is not 줄여서 no he isn't 또는 no he is no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만약 주변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이 대답에 대해서 조금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이 거기다 암기해 가거든요. 그냥 답이 Yes, he is. No, he isn't. 라고 암기만 하게 되는데요. 이 He is, He isn't, He is not. 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뒤에 He is a teacher. He is not a teacher. 이 뒤에 대한 대답이 질문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 선생님인지. 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he is 와 he isn't 는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he와 is 역시 질문에서 우리가 따온 것이죠. is he 라고 물어봤으니까 he is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짧은 문장들을 우리가 쉽게 외우기만 하고 왜이 대답이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장이 길어질 때 대답이 길어져야 할때 매우 자신감이 떨어지고 혼돈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질문, teacher이 생략이 됐구나. 그리고 he is라는 대답도 질문, is he를 따라서 온 것이구나. 를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소환해서 죄송한데, 오늘 하루 종일 죄송할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Is he Mr. 백종원? 이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렇죠. Yes, he is.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Mr. 백종원 이 생략이 되긴 했지만요. 이 얼굴을 보시고 기분을 한번 맞춰보세요. Is he happy? 그렇죠. Yes, he is. 여기서도 happy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실수는 안 하시겠지만 높아심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만약 너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가 대답을 나 라고 하게 되겠죠. U라고 질문했을 때 I라고 대답하는 것은 쉬운데 R이 M으로 가끔씩 안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re you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예 모양들이 바뀌어서 I am이 돼야 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Are you, is he?로 시작하는 질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답의 폭이 적죠. 대부분이 네, 아니요. Yes, No 로 대답이 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Closed question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대답의 폭이 작아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질문이 이런 단답형 닫힌 질문일 수는 없잖아요. 대답이 다양할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는 o p e n question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린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문사란 질문을 만드는 단어들이란 뜻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단어들입니다.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 대한 질문을 아까 Is he a teacher?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가 선생님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가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전혀 추측할 수가 없을 때도 있죠. 아니면 잘못 추측하기 싫어서 예의상 뭐 하시나요?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누구, who라는 단어가 teacher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is he a teacher? 이라는 질문. 그는 선생님이니에서 teacher를 w h o 라는 단어가 대신해 줄 텐데요. Is he who? 라고 하지는 않고요. 제일 궁금한 부분, 이 질문의 중요한 부분 누구 라는 단어가 제일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Is he who? 가 아니라 Who is he? 가 되는 거죠. 지난 3강 때 there is 라는 말이 there이 주인공을 밀어내고 제일 앞에 오게 되는 이유는 그 위치함 존재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질문이 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o is he? 라고 질문이 되고요. 이것에 해야 되는 대답은 주인공, 동사, 설명 똑같이 해서 He is a teacher. Who에 대한 부분이 가장 뒤로 가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Who is he?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He is Mr. 백종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잠깐 다뤘던 질문인데요. How are you? 라는 질문이 있죠. How 라는 단어는 어떻게 라는 뜻인데요. 이 How 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 감정 등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로도 How are you? 할때 I'm fine, I'm good, I'm great 이렇게 대답을 하죠. How is she? 그녀는 어떠니? 라는 질문을 할때 She's okay, she's fine, she's good, she's great. 이런 식으로 저번 2강 때 배웠던 기분, 상태, 감정의 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How is he? 어때 보이세요? He's happy. Where? 이라는 단어는 장소를 물어보는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어디, 위치를 나타내는 말은 지난 3강 때 다뤘던 전치사와 장소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Where is he? 그는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때 He is at home. He is at school. He is at a hospital.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사물만을 쓸 때는 what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what은 무엇이라는 what 뜻입니다. So, what is this? 이것은 뭐야? What is it? 그거 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는요. 뭐, it is a gummy bear. It is a book. It is my dog.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열린 질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또 우리 지난 2강 때 인칭과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글에서는 우리가 수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꼭 수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he, she, it 등을 물어볼 때는 is를 사용했지만 they를 사용할 때는 are를 사용했죠. 오늘 am, are, is 사용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리즈, 일반 동사들을 가지고 행동들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 때에는 상당히 혼돈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is와 are도 그냥 외워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이 성립이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영어 질문할 때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비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글을 질문으로 만들 때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다짜가까 등으로 바뀌면서 질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반말어조에서는 단순히 억양을 올림으로써 질문을 만든다고도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He is a teacher. 여기서 그냥 He is a teacher. 이것이 질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도 억양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닫힌 질문, Closed question, Is 나 Are로 시작했던 질문들은요 끝이 올라가야 합니다. Is he a teacher? Are they happy?와 같이 의문사 없이 is와 are로 바로 시작하는 질문들은 끝이 올라가게 됩니다. Open question, 열린 질문들. 의문사로 시작하는 이 질문들은요 끝이 내려가게 됩니다. Who is he? Who is he가 아니라요. Where are you가 아니라 Where are you? 끝이 내려가죠. What is it? What is it? 이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서 원어민 비법 하나 더 오늘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본 질문을 되질문할 때는 you라는 단어를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how are you 했을 때는 are이 강조가 되고 you가 내려갔잖아요. 의문사로 시작한 질문이니까 제가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하고 이번에는 너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질문인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너에 더 강조를 줘서 How are you? 가 됩니다. U가 끝에 없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어? 라는 질문인데요. I'm at home. I'm watching TV. 라고 대답한 후에 What are you doing? 너는 뭐하는데? 라고 다시 되물을 때는 What are you? 강조가 되게 됩니다. 닫힌 질문은 끝이 올라가고 의문사가 있는 열린 질문은 끝이 내려가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되물을 때는 You를 강조하시고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원어민 y l e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Is it helpful? 도움이 되나요? 라는 뜻이죠.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영어가 한글보다 더 쉽게 줄줄 나올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